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홍원님 홍언니 오늘 그 1만 명 이벤트 총 제가 여덟 분을 뽑았어요. 여덟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못 오시고 일곱 분, 7분. 일곱 분이 오늘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할 건데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오늘 홍 언니, 그, 선수님이 만명 구독자 이벤트로 해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홍언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강력하시고. 실제로 보니까, 어우, 정말, 어 영상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부위가 어깨, 복근을 좀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반 분들 가르칠 때도. 그 부위를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거다라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홍언니, 파이팅! <웃음> 팔을 못 끝나면 팔을 못 들어야 돼쭉 이거 내리세요 내리세이 이제 앞으로 가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내가 힘들니까 정리할 때마아바쁘구끝아지금한잘못시 때가 다가왔 아, 바깥씩쌔 이제 이제 바구니거더들 필요 없어 내리고. 이제 운동은 이제 끝났으니까 맛있는 식사와 함께 영양, 영양소 영양 섭취를 해야죠. 단백질도 먹고 탄성비도 먹고 맛있게 드시고 지금은 이제 먹으면서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먹죠? 먹면서 자, 먹겠습니다. 미용수은는 어디 가시있거요좋아요죠 <웃음> <좋아할까? 웃음> 톡톡한 거 좋아. 요 운동 관련되지 않은 거 아주 좋아. 아, 괜찮아요. 안 갈려줄 거예요. <웃음> <웃음> 패션 좋아하고 근데 바디빌딩 선수인데 패션을 좋아하는데 맞는 옷이 없는 거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하는데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 진짜 크잖아요, 헤비급이니까 다 외국에서 많이 사 입었어요, 외국에서 가끔 한국에서 사면 은뭐 이태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사 입고 지금은 지금 은 지금은 제맥몇 군데 좋아하는 데가 좋아하는 데가 국내 브랜드 편, 디자이너들 편트샵들몇 군데 있거든요. 유명하지 않은데 그런데 근데 지금은 잘안꾸안 머리도 안안 꾸미는데 안 댓글에 머리 감았나요라고 도 많고 <웃음> 머리만 신경 안 써요 지금. 티는 어떤 거 브랜드 주시는 거? 신발. 아저씨저 뒤에 싼거있는데 편한 거? 유니클로. 유니클로. 유니클러에 상관없어 예전에 산거라 요즘에 산거 아니니까 산지 오래됐어 어, 한 3개월 안에 사지 않았어요 1년 넘었어 요시 치아는 얼마나 남아계신 시야? 네. 시야. 왜냐면 마우스 피스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짜다 보면은 이게 압력이 갈 텐데. 맞아요. 네, 헤비급인데 그러면 이게 얼굴도 되게 작으시잖아요. 턱이 약해 보이는. <목소리> 얼굴 이안작아요사진 얼굴 작다고 사는 네. 사람인데 이 모자 쓰면은 좀 57, 5 8나고 하던데. 저는 6 0인다 <웃음> 저는 보통 <그모토. 웃음> <웃음> 당신이 큰 거. <거를 웃음> 네. 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모임, 재밌게, 저는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반갑고, 저는 감사하죠. 박수! 자, 그리고 선물을 제가 식재 먹는 거 하려고 륨하고 식재라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돈에 물러붙였을 것 같아요. 그만하고 나머지는 다운동 관련된 건데,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트랩. 스트랩 있어요. 응. 3개월인데 스트랩 있어.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웃음> <뭔가? 웃음> 이렇게 너무나 높으신 분이랑 함께 자리할 수있었고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에서 분명 배었으면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벤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야가 된다고 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그 당첨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당첨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밥도 사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 비싼 내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천천히 이렇게 좋은 영상만 올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인 것 같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업무는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100만 할수 있는 홍원희 유튜브 보는 어, 보게 되는 구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원희 화이 네, 너무 좋았어요. <웃음> 네 오늘 1만명 이벤트를 하셔서 일곱 분과 함께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또 이벤트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는 다음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홍원희 채널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